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어,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앞니가 없으면 쉬옷 발음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앞니가 없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웃음> <진짜>? <웃음> 저희 아들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이가 지금 몇 개가 빠져 있지? 이해만. 한, 이거, 두개 합치면 이거, 여섯 개 정도 뺐어. 여섯 개나 뺐어? 아, 예, 예, 이, 해 하고 있어봐. 아예 없는 게 하나 있고, 여기 양 옆에 없고요. 앞니, 아래에 앞니 두개 있고, 위에 앞니 두 개가 없는데, 살짝 나오고 있어요. 아, 시옷 발음이랑 이 앞니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이 실험 대상으로. <웃음> 마치 앞니 빠진 갈가리를 데려왔어요. 어, 뭐야? 그 주문 뭐야? <웃음> 이렇게 해줘요. 아, 아니지? 이거지? <웃음> 아, 제가 그림을 몇개 준비를 했어요. 혹시나 글을 읽을 때 발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만한 단어로만 한번 준비를 해서 발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먼저 첫 번째 그림. 이거 뭐지? 시계! 이거 뭔지 알아요? 시소! 음... 이거는요? 생선! 어, 어떻게 알아서 생선인지? 엄마너 네가 고등어 할까봐 걱정했잖아 <웃음> 이거... 티커!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 지금 화질이 되게 안 좋은데? 고마워 이거 뭔데? 뭔지... 사탕! 어? 땅이 왜 그래? 사탕이라니까? 땅 그러지 않았어? 사... 그랬어, 사탕 이라고 있어, 사탕 이거는? 주스 응! 음. 누구야? 산타 할아버지! 아 바로? 야! 산타 할아버지! 다시 제대로 얘기해봐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그렇지. 얘못 하고 뭐 있는지 알아? 설매 응. 이거 뭐야? 칫솔. 응. 응. 다시 한번 해봐. 칫솔. 다시 해봐. <웃음> 칫솔. <웃음> 칫솔. <웃음> 칫솔. 칫솔. 칫솔. <웃음> 칫솔. 칫솔. 칫솔. 어, 칫솔. 칫솔. 칫솔. 칫솔. 칫솔. 다시 해봐. 칫솔. 칫솔. 음 지금 좀 잘했어 근데 약간 영향이 있긴 있다 이렇게 침소리가 많이 들어 침좀 삼켜봐 삼켰어? 아 됐고 이거 뭐라고? 칫솔 <웃음> 잘했어 사실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아이 발음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앞니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대신에 이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음을 하면, 그러니까 발음이 좀 세거든요? 어, 내가 부정격이 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좀더 턱을 벌려서 이 공기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발음을 한다면, 시옷 발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엄마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해봐, 알았지? 네. 놀이터에서 만나 자동차 놀이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놀이터에서... 뭐라고? 뭐라고? <웃음> 너무 길었어? <웃음> 어, 너무 길어. 놀이터에서 만나. 놀이터에서 만난. 아, 다시 이다 제대로 해. 놀이터에서 만나. 놀이터에서 만난. 만난 아니고 만나. 만나. 어. 아, 다리 흔들지 말고. 다리 흔들지 마. <웃음> 트랙. 자동차 놀이를 하기로 자동차 놀이를 아 바로 왜 그래? 자동차 자, 놀이를 하기로 다시 한번 자동차, 자동차 노, 동 자동 웅 아니고 동 자동 응. 자동차 놀이를 하기로 자동차 노, 놀이를 하기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너무 길어? 야, 좋아, 내가 이거만 알아야 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응,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Okay. 손가락을 걸고, 손가락을 걸고, 꼭꼭, 꼭꼭,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안 걸어줄 거냐? 아이씨! <웃음> 앞니도 빠져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대신에 발음을 좀 또박또박 하려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충대충 대충 해가지고, 약간, 의외의 발음들, 리을 발음이라든가 뭐도오 발음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부정확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아직은 안 건드릴 거야. 왜냐면 네가 헷갈려 하니까. 조금 더 외쳐야죠. 크면 <웃음> 조금 더 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발음 테스트를 하면서. 발음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니 없는 친구 말고,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시옷 발음을 막 배우고 있는 친구를 한명좀 데려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를 한번 데려와 볼게요. 내 이름은 김사라입니다. 너 김사라 아니잖아. 내 이름은 이은장입니다. 아, 어, 그 가까이 하면은 시끄럽게 들리니까 허리 피고 똑바로 앉아. 이거 뭐예요? 치게. 뭐? 시계! <웃음> 이야 시계야! 그러면 이거는? 뚝딱뚝딱 이거 뭔지 몰라? 망치 이거 <웃음> <웃음> 자 다시 잘 봐봐 이거 뭐야? 그래? <웃음> 아시도시도 시도. 그치 다시 한번? 시도 그치 이거는? 아,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말고 너 이거 좋아하잖아 생선 아, 생선. 다시 한번 발음해 봐. 생선. 다시 한 번. 생선. 생선? 응. 해봐. 생선. 그치. 어우 잘하네. 그럼 이거는? 스티커? 스티커. 응. 우와, 이거는 너 좋아하는 거. 음, 간식? 간식 아니잖아. 이거 잘 봐봐. 탁탕! 응. 이거는? 쥿드쥿드야쥿드 쥿. 드. 뜨? 뜨? 다시 한 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즈뜨. 즈뜨 아니고 주스. 앞에 봐 봐. 주스. 즈띠. 즈뜨 말고 주스 해 봐. 주뜨. 뜨 말고 스. 주스. 어이구 잘했어. 자. 셋. 솔. 츠또 솔. 다시 솔. 솔, 그렇지. 솔, 솔, 그렇지. 솔. 솔, 솔. 응, 솔이야. 알았어? 응. 어이, 잘했어. 엄마 하이파이브 해줘. 하이파이브. 네, 애들이랑 촬영을 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 시옷 발음을 보면은 이제 앞니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지금 둘째는 이게 치아가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아랫니가 하나는 앞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부정교합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발음 이 괜찮죠. 어, 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 발달상 조금 덜 발달한 느낌이 있고요. 이런 발음들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잘 발달을 합니다. 대신에 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꼭 해줘야 될 거는 있죠. 아이에게 똘이 모양, 쏠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한 번씩 그냥 들려주고 알려주는 거. 그래서 아 이게 발음 발음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이거구나. 스스로 알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아쉬옷 발음이 앞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실험? 아니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 앞니가 없어도 쉬옷 발음은 잘할수 있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사하고 마칠게요. 같이 이사해달라고 했더니 애들이 안해준대요 <웃음>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